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위하여 근로내용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란에 보험 구분에서 고용만 선택하라고 하던데 고용만 선택해서 입력하는 게 맞는지요 근로자 산재는 왜 신고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산재는 일괄성립신고 다시 말해 현장성립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대한 근로자는 모두 자동으로 산재가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고용만 체크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미신고 및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미신고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인당 3만원 거짓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